네 반갑습니다 선물 옵션 전업투자 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4월 7일 목요일 만길이었습니다 자, 위클리 옵션 만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후 5시 30분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 양매수 하신 분들이 예, 수익이 났던 예, 하루였습니다. 자 어제 예, 어제에 비해서 어, 어, 시가 밑으로 어, <웃음> 또이 저가를 무너뜨리죠. 어제의 저가가 어, 360.65였는데 시가를 무너뜨린 상태에서 시가가 또출발 했죠. 시가는 358.30으로 출발했는데, 여기서 또 다시 무너집니다. 그죠? 이렇게 지수가 하락하는 이유는 뭡니까? 외국인이 매도하니까 하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적 때문에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주식도 팔고, 선물도 팔고 하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락을 시켜야 돈을 번다는 사실을 외국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를 자주 우지합니다. 물론 나스닥 영향도 있었겠지만 나스닥 영향을 전세계 글로벌 증시가 같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 외국인이 동일인물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 수익을 이렇게 예, 지수를 만들어 놓고 어, 수익을 챙겨가는 거죠. 저번에 1조 3천억 삼성전자 주식 샀던 이유도 물론 어, 패대기 쳤겠죠. 그죠? 7,700억이나 주식을 팔아 치웠는데요. 자, 선물은 9,499억이나 매도를 쳤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매도 친 거죠. 지금. 콜옵션은 6억을 매도하면서 하방으로 세팅을 한 상태입니다. 아 프로그램 매도가 6,552억이나 왔어요 매도가 외국인 주식을 이렇게 계속해서 분날하면서 매도를 칩니다. 몰빵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분날로 계속 매도를 합니다. 7,700억이나 매도를 쳤습니다. <웃음> 금융투자도 계속 매도를 쳤습니다 3800억 매도치고 연기금도 189억을 매도를 쳤습니다 옵션 포지션은 외국인들의 월물 콜옵션은 6억을 매도를 했고 시간의 거래를 일으키면서 뭐보합을 푸드옵션은 보합이면서 결국은 옵션 방향은 하방으로 뭐 <웃음> 쳤습니다 위클리 옵션은 좀, 좀, 이 상황하고 안 맞죠? 그죠? 위클리 옵션, 콜 옵션은 3억을 매수를 하고, 그죠? 예, 안 맞습니다. 장하고 틀려요. 그죠? 계속 하락세인데, 콜을 매수했다는 것은 거꾸로 지금 하고 있죠. 푸드 옵션도 매도를 1억을 했어요. 위클리, 푸드 옵션은. 장세하고 안 맞는 거죠. 그죠? 에, 이걸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자, 위클리 옵션 대박 종목은, 어, 위클리 푸드 옵션 357.5짜리가 이게 대박 종목입니다. 어제가 0.31로 끝났는데, 이게 지금 만기, 저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에 1.3인데, 이걸 결제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음, 고스피 200지수로 결제를 하잖아요. 그죠? 355.73입니다. 그러면, 위클리 풋옵션 매도를 한다는 것이고 매도 행사가격이 3 5 7 5밑 미터로 어, <웃음> 내려가야 수익이 나는데 355.73 으로내려가죠그 357.50 밑으로 내려간 3 5 5 7 3입니이 수익 나는 종목이죠. 얼마큼이냐 면이 행사가격에서 마이너스 코스피 200지수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1.77이 됩니다. 1.77. <웃음> 결제 가격이 1.77이에요, 지금. 푸드 <웃음> 옵션, 결제 가격 구하기. 고스피 200지수에서 행사 가격이죠. 푸드 행사니까 매도 행사 가격입니다. 매도 행사. 이렇게 하면 이게 나오는 거죠. 자, 고섭비 백지수가 355.73 355.73 마이너스 행사 가격 이 종목이 행사 가격이죠. 위클리 푸 4월 첫 번째 줄한 뜻이고 357.5 357.50 이렇 하면 1.77이 나오죠 그죠 1.77 어, 행사니까 이따 받겠죠 어, 받겠습니다 매도가 항상 앞으로 갑니다 매도 행사니까 매도해서 이걸 매수를 해버리죠 그죠 그래서 어, 1.77이 됩니다 1.77을 결제 가격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제, 얼마입니까? 0.3일이었죠, 그죠? 0.3일. <웃음> 1.77 나누기. 0.3일. 네, 몇 배죠? 1.77 나누기. 0.31, 0.31, 예, 5.70입니다. 5.70, 9.70, 예, 5.7배입니다. 5.7배 그죠? 예, 양매수한 사람들이 예, 5.7배, 한 배를 주고, 예, 예 이렇게 예, 대박이 터졌습니다. 포도 없이랬어. 음. 이게 어제 종가였는데 이게 0.3일 있는데 이게 예. 장중에는 2.27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음. 거의 7배, 7배가 터진 하루였죠. 음. 결제 받으면 한 6배까지는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푸드 어, 옵션에서 어, 대박을 터진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그 전날에는 0.12였습니다. 그죠? 0.12였는데 이게 아, 2.27까지 갔죠. 20배 거의, 그죠? 거의 20배까지 터졌습니다. 이 정도기. 자, 이런 걸 유심히 잘 보시고, 어, 다음에도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4월 5일자 아, 이 4월 5일자가 언제입니까? 예, 바로 61선 부딪힌 날이죠. 그죠? 이 날이죠. 이 날이 4월 5일자입니다. 예, 61선이 초록색인데 부딪히는 요딱 윗꼬리에서 부딪혔죠. 그죠? 예, 이 날이 절호의 풋옵션 매수 구간이었다는 사실을 예, 공개해 드렸는데 그게 적중을 했습니다 지금. 부딪히고 내려갈 것이다. 부딪치고 내려갔죠. 지금 현재. 음. 자, 이게 이제 어제부터 제가 말씀을 공개적으로 해드렸습니다. 예, 사건 저질럴 것이다. 외국인들이. 음? 삼성전자 어? 샀던 거다 팔아 치울 것이다. 목요일 3월 24일자로, 그죠? 삼성전자 주식을 1조 3천억 이때 샀어요, 지금. 삼성전자를 1조 3천억 샀죠. 이를 이를 3월 24일자, 그죠? 3월 24일자. 옛날이죠, 목요일날. 위클리 옵션 만일날 삼성전자를 1조 3천억 사가지고, 패대기 쳤겠죠, 지금. 그죠? 어. 해대 치면서 수익을 선물로 수익을 당겨갈수을 겁니다. 이렇게 갭 하락을 시켰으니까. 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지금 자 추세는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가죠 계속. 자 추세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전제점을 붕괴 시키면서를 줄줄줄 내려갑니다. 이게 바로 추세장의 특징이죠, 있죠? 그렇죠? 자, 줄줄줄 저점을 붕괴시키면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3일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이한 날은, 어, 현물, 고스이 200지수 현물에서 매도 신호가 발생되었습니다. m c d 상 매도 신호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아직 어, 선물, 연결 선물에서는 내일 발생하겠죠. 하락을 한다면, 음. 자그 다음에 이거는 6월물 단독선물 차트에서도 아직은 매도신호가 안 나오는데 내일 나타나겠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자 120분 봉에에서는 벌써 매도신호가 유지 상태입니다. 매도신호가 유지. 기가 막히죠. 여기서 매도신호인데 네, 이렇게 수익이 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120분 봉이 대단히 활용도가 높아요. 물론 60일, 60분 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겁니다. 안 맞을 때도 있어요. 하여튼 행보장에서는 안 맞고 추세가 형성되면 상당히 잘 맞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일단 고스피 200 현물 지수에서 매도 신호가 발생된 하루였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봉에서는 매수 신호다, 어, 나오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이 선이, 이 선이 지금 120일 선인데, 주봉상. 이걸 붕괴시켜버리면, 곧장 내려가겠죠. 그죠? 계속해서 행보장세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 4월장에는 장대 음봉이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뭐 십자봉 형태인데, <웃음> 여기서 장대 음봉이 생기겠죠. 사월장은 4월장은 어, 시가를 예, 하향 돌파를 했어요. 시가가 364.10인데, 예, 이런 시가가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어, 하방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 역대적으로 지금 변동성 차트에서 보면 변동성이 축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옵션 가격이 아주 저렴해졌다는 파겐세일 기간이죠. 그래서 이제 반등할 때마다 풋옵션을 사 모아가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음, 자, 4월장도 뭐 8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죠? 음, 일률을 포함해서 8일인데 음, 자, 4월 옵션도 조금 하시고 예, 5월장, 어, 5월 옵션도 어, 한번 음, 관심있게 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표는 뭐 340포인트 인데 그죠? 음, 역대적으로 지금 변동성이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에, 에, 반등할 때마다 폿옵션을 사모아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옵션 만기일 음,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 모양이 그렇죠? 줄줄줄죠? 선물은 아침부터 어, 어, 원회장입니다, 그렇죠? 계속 하락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이 행보장에 마음이 굳었기 때문에 내려가면 매수하겠다는 심리가 많죠. 그러니까 개인들은 1조 2천억이나 지금 매수를 했는데 네, 냅다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아. 무슨 소리냐, 그렇죠? 선물까지 매도를 치면서 9,400을 치면서 하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음, 아마 외국인들은 계속 추세장을 만들 공산이 큽니다. 예, 따라서 어, 이런 때는 예, 일봉상 그죠? 일봉상 빨간색깔이 나올 때, 양봉일 때, 풋 옵션 저로의 매수구간 구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어, 음, 결제 구하는 결제 가격도 구하고 대박 종목도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하락장에서 청룡열차를 타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